기온이 더 따뜻해져서 네. 알을 낳는 기간이 네. 좀더 빨라지고 곤충들은 더 많은 시간을 네. 보낸다 네. 오... 음... 그리고, 음, 아 온도가 점점 더 따뜻해져서, 네. 곤충들이 개발하는 것의 속도가 더욱 더 빨리 늘어나고, 그리고 그들은 준비하고 있다. 다시 재발생하는 것을 그들의 삶을 더 빨리. 네. 모든 것들은 일어나고 있다. 더 일찍 일어나고 더 빨리 일어나고 있다. 오케이 아, 선생님 알것 같아요. 해주시니까 역시 음. 선생님은 해석을 정말 잘해주세요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건강한 숙영소 구독자 여러분 꼴찌가두 네 달만에 1등한 비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수업영상과 정보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. 아직 구독 클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클릭과 좋아요, 엄지척 버튼을 눌러주세요. 음.